안녕하세요 다양한 리뷰로 가득 찬미 다름이입니다. 오늘은 다름이가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미니스 제로S 공기청정기는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택배로 받았는데요. 홈페이지에 제품 등록을 하면 무상보증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총 2년간 무상 AS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디자인도 확 튀지 않고 심플하니 좋더라고요. 필터는 총 3개가 들어있는데요. 프리필터, 탈취필터, 마이크로지침필터 이렇게 3중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예이! 팔찌필터는 청소기로 먼지를 흡입해 주시면 되고요 마이크로 집진필터와 같이 6개월이나 1년마다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맨 앞에 있는 프리필터만 물청소가 가능한데요 한달에 두번정도 청소해 주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다른이 있는 수시로 해요 처음엔 모르고 이렇게 누른거 있죠? 이렇게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럼 위니스 제로S 공기청정기 작동시켜 볼까요? 전원을 켤때 소리도 너무 좋고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수면 모드는 정말 조용합니다. 그러나 풍량을 높이면 소음은 조금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열고 닫는 게 정말 편했습니다. 에너지 소비형율 등급이 1등급은 아니고 2등급인데도 전기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위니스 제로S 공기청정기 사용 면적이약 12평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안방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딱 적절한 것 같아요. 렌탈에서 사용했던 공기청정기를 직접 사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한 후기는 다림이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